조졌다와 턴이 아 지금 야 나는 6턴인데 이 새끼는 굳. 짜로. 아. Dia 수신님, 철면 수신님, 차우면 수신님, 철면님 수신님 오늘 술 먹고 왔는데 잘 하시고 계신가요? 차우면 수신님 사랑해요.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. 차우면 수신님. 칠네 좋은 밤. 야 이게 미친 놈이지 이게 이게 술 미친 놈이지 이게. 마지막 거에다 발라야 돼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김미 번개와 김미, 김미 야생의 힘 쥐, 쥐, 쥐 쥐, 쥐, 쥐 너의 생각을 보여 봐이 친구는 50%로 지가 이길 수 있는데 겁쟁이처럼 도망갔거든? 나 진짜 하스스톤이 뭔지 보여줘라 야너 탈진 몇딜이야 너 탈진 몇딜된다고 어. 몇딜인데 오케이 나스트 니까 이거 써요 땅보러 가자고? 야 내가 핫스톤이 멋지 보여줄게 이 겁쟁이 놈아 이게 아스토냐? 갑자기 지가 50%로 이길 수 있을 때 쏴서야지. 나한테 총알을 총알 넘겨줘. 갑자기 네. 눈... 참 딜레마야. 과성장 턴이라고 생각하면 그건데, 근데 과성장 쓰면 애초에 안 좋아. 나한테? 최나한 야동이야, 거대와 야동이야. 레전 어, 되게 야수가 다섯 개 있어요. 그 손에... 아... 아... 거대와 야동을 쓰면... 아... 무만원 이하가 아니게 되니까 아... 와둘다되는 거야? 둘 다야? 처음 알았네? 일루시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? 그러면은 어디까지 투자해야 돼? 이거는 낼까? <intent> 아니 뭐야 왜안 죽어? 실드가 다시 써는구나. 저다시 아니 실드가 다시 써는구나. 갑니다 알루라 알라라라 sí. 오. 와, 얼마나 빡치니까 진짜. 그러니까 <웃음> 원턴킬하면 막 신비한 화살 같은 걸로 쏴야 되는데 그게 되나는 거지. <웃음> 수습생, 수습생. 이걸로 돼? <웃음> 그냥 필드 막아놓고 원턴킬 내겠다. 이번 턴에 안 죽으면 개 <웃음> 같은 놈. 야수 동반자 나와라 제발 진짜. 야수 동반자. 오른쪽에서 야수 동반자 제발 진짜 켈타스안 된다 진짜. 야수 동반자 나와야 돼 무조건. 아 진짜 야동 나와야 돼 무조건. 얼렸어 그래서 빙결 풀어주는 거 싫어. 킬각이야? 아닌데, 선 전의 곳을 누른 거야? 뭐야? 미친 결합 치비 기만 나오 면은 진짜 베스트 인데, 아, 섯 쓰면은 딜더나 저, 죠 저, 저, 무서워 아주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진심입니까 이거 그 속이라니딴 거, 옆로 없어요. <놀람> 어떻게 한다? 거, 누구든 좋은 이 덤벼보시죠. 누구든 좋은 이 덤벼보시죠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누구든 좋은 이 덤벼보시죠. 어리광. 할수 있는. 다음 판에 준비될 거. 어리광성. 와우. <놀람> <놀람> 괜히 최고가 아니랍니다. 괜히 최고다 아니랍니다. <놀람> 바다입니다. 이건 바다니카라투가2이라서 이번 턴에 킬당 안, 안 나면 히은 폭발적으로 할 수. 있. 네, っ <목소리도> 아... Uh...